고고 음. 두둥 일단 보라색 아 뭐가 필요한지를 안 봤네 어! 바뀌었다 설마 이 어, 오, 일단 넬리시 오입니다 우리 시온 다섯 개중세 개면 엠마 아 이돌이야? 아하. 일단 엠마 하나. 일단 초법에 나왔으니까. 자, 다섯 개중네 개가 일리시온만 <웃음> 나오면 된다. 일리시온만 나오면 된다. 보라색 아, 일단 25분, 보라색으로. 아, 네 번째 30분, 이제, 이제부터는 주열 두 개만 뽑으면 되는데, 두 개가 힘들다. 올드? 올드가 얼마나 있냐? 자 갑니다. 갑니다. 아 일단 뉴다. 오 드레이크가 뉴네요. 뉴드레이크 어! 오오오오 세개다 나왔어! 세개다 쌀이야 어? 야 이게 세개다 쌀이 나온다고? 프리바티 하나 삼돌됐네요 아, 그러면 위시리스트에서 프리마티를 빼고 자뭘 넣을까요? 뭐라고? 아뭐 넣을까 일단 그럼 뭐 일단 볼드 보라 색도 모읍시다. 보라색 두 개, 이번엔 반솔린 끝났어. 이렇게 하고 뭐가 있는지 가져야 되는 거야. 아니, 왜한 개밖에 없어? 이제 한 개야. 이제 1돌에드 비드 1돌 이라면 아니 엠마1돌엠마2돌 이네. 프리바티 3돌이고요. 프리바티만 빼시면 됩니다. 솔린 1돌이네요. 솔린 1돌. 엠마 2돌. 예, 네, 엠마 2돌이고요. 이러고 미란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자, 아, 그럼 더 갑니다. 지금 30보 패거든요? 지금 40보? 응? 플래그 아, 세웠다고? 에이 설마... <웃음> 일단 일단 노랑색이 나와야 돼.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이게 이게 이게 그게 문제야. 지금 노란색이 나와야 된다고. 노란색이 을 내려주십시오.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. 하나만! 어, 하나만... 아, 야, <웃음> 너무 짤막하게 나오는데, 일단 엘리시오인요. 연 확률이 높은데, 일단 엘리시오인 맞아요. 설마 여기서 진짜 솔린이 나오면, 아니 미란다가 나오면... 아, 그치? 자, 3도 완료입니다. 그래야지 살수 사서 할 수가 있어요. 번 60번 남았네요. 60번, 340이니까. 일단 여기서 폴리도 빼고, 컬리도 빼고 뭐 넣을래 그럼 없는 거? 그 스티 리드 넣었다고? 좀 브리드해 결정 갑니다 나머지 60보. 녹색, 보라색. 보라색, 어. 보라색 한 번, 보라색 한 번, 보라색 한번 나왔었 으니까, 그 다음 에한번 더. 네번네 uh. 번. 네, 한 번, 어! 한번 더, 한번 더. 또 엘리시온이 나오면 오 야, 또 엘리시온이야. 게다가 엠마 완료. 오개 부탁드려. 좋았어. 엘리시온 설마? 이 o t o s u 스크를 벗었어요. 아, 둘, 네, 하고 엄마가 네개이늘 야, 진짜 오늘? 근데 엘리션밖에안 나왔네? 아니지. 그 몰드에서는 딴게 나오긴 했지? 아마. 에드민은 어디지? 아, 에드민은 미실리스구나. 트레이크라? 아, 어디 갔어? 한개 돌파. 이렇게 엘리시온이 됐네요. 하나 엘리시온으로 하나 더 올리시죠? <웃음> 엘리시온 하나 더 올리시죠? 한 돌파.